필러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까 매일같이 노력하는 고익성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뭐이 부위는 필러를 맞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볼까 해요. 어, 보기에는 되게 황당하고 이상한 얘기지만 마치 환, 그 공포를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어 저번주에 팔자주름에 이어서 오늘은 코, 코에 대해서도 맞지 마라고 하는 얘기들을 어,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코는 괴사가 자주 일어나고 실명도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꾸 퍼지고 이동되고 유지도 안 되고 이런식의 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부위라고 적어 놨는데 어. 그것을 극복하게 넣으면 됩니다 좋은 필러 많이 퍼지지 않는 딱딱한 필러를 선택하고 실명을 막는 많은 방법들 그 다음에 그런 그런 바늘의 선택 또 하나는 그 괴사를 막, 막고자 하는 해부학적 지식을 쌓고 하시면 코만큼필러의 효과적인 곳은 없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위험합니다 어디든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 실명이나 괴사를 막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설령 만들어졌다고 괴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빨리 대처하면 흉터 없이 잘날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흉율증이 없이 필러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성형외과 의사의 태도이지 그런 일이 있다고 고긴 하면 안돼 저는 그런 분들은 학자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저도 필러 위험 부위라고 해서 제 필러 부작용책에 언급을 해놨고요 저는 어떻게 써놨냐면 이 부분은 이래서 위험하니까 이런 방식의 시술법과 이런 이런 필러를 선택하면 예방할 수 있고 많이 생기더라도 이런 이런 사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하면 흉없이 나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이상한 결론을 내리신 선생님들 제발 제 어,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어, 시술을 할수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몰라서 어, 여기는 할수 없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학자로서 공부를 더 하시고 코같이 좋은 부분을 환자들이 이상한 공포로 필러 시술을 기피하게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 여러분들도 유튜브에는 많은 이상한 어, 결론을 내리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는 물론 의사인 사람들은 잘알수 있고 그리고 뭐 일부 의사는 아니지만 잘알수 있고 그것을 검증을 할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은 자기가 상상의 나래 속에서 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종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확실히 학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임상적인 것이 정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동영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필러 시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는 바르게 공부한 의사를 찾아가시고 시술을 어, 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필러시술 받기 부탁드립니다.